모두 기아 정품으로 준비했으며 가장 먼저 LED 안개등입니다 3구로 되어 있으며 LED인 만큼 시원한 색온도와 함께 악천 옷시 만족할만한 광량을 보여주게 됩니다 순정품인 만큼 검사 통과 걱정없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멀티펑션 스위치의 모습입니다 완벽한 순정 구동과 함께 검사 통과 걱정없이 사용하려면 이 부분도 교체해야 합니다 순정 방수 커넥터를 사용해 작업하며 정비 지침서에 명시된 굵기를 준수해 사전에 배선 작업을 하였습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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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 풀림 방지를 제 허브볼트에 도포한 후 손으로 돌려줍니다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해줬고요 에어백 모듈을 장착합니다 안개등 고동에 필요한 실내 배선 작업 및 범퍼를 조립 후 작동 테스트까지 마치면 작업이 끝납니다 안개등은 미등 이상에서 작동하게 되며 오토로 설정해두면 별도 조작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축 레버를 이용해 온오프 할수있고요 계기판에 안개등 표시도 잘 들어옵니다 안개등이 달리니 세련된 모습이 가장 먼저 눈길을 끄네요 악천 옷이 걱정도 될수 있고요 손을 선택하지 않아 안개등 보제로 고민이셨다면 영상 아래 더보기 링크를 통해 연락주세요